겁나 더럽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요 셀프 스킨 플래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네, 요즘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홈케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또 핫한 게 스킨 플래닝 아닙니까? 스킨 플래닝, 스킨 플래닝이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스킨플래닝이 바로 이 피부에 대폐질을 한다는 라 뜻이에요. 즉, 제모라는 뜻이죠. 스킨플래닝을 해서 이 솜털이 좀 두껍게 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피부에 있는 솜털을 제거하고 나면 두껍게 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피부에 있는 솜털은 왜 제거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솜털들로 인해서 피부의 각질이라든지 피지가 뭉쳐서 화농성 여드름이 주된 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솜털을 제거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스킨 플래닝을 하게 되면 피부의 각질들이 제때에 맞게 탈각이 되기 때문에 피부의 트러블과 노화를 좀더 줄여주게 되고요 솜털들로 인한 칙칙한 피부를 좀더 톤업 되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고 기초 제품들 또한 피부에 좀더 흡수가 잘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셀프로 스킨 플래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셀프 스킨 플래닝 블레이드를 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요 8,900원입니다 배송료까지 하게 되면 11,900원에 구매를 하게 됐죠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셀프로 스킨 플래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킨 플래닝은 우선 화농성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고 해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스킨 플래닝 블레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눈썹 미는 칼처럼 생겼는데 셀프 전용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옆에 뭔가 올릴 수 있는 버튼이라고 할까요? 올릴 수 있는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쭉 올려보면 이렇게 스킵 플래닝의 블레이드를 볼수 있어요. 역시나 눈썹 칼 같아요.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블레이드와 셀프 블레이드의 차이점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칼날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사용하시기 전에 블레이드를 소독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을 해줄게요. 솜에 이렇게 묻혀서 이 부분을 소독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세안을 막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 첫 번째로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줍니다. 저는 스킨패드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용할 패드 같은 경우에는 벨르랑코 제품이에요. 이 벨르랑코 제품이 승무원분들이 사용하는 되게 입소문난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예전에 벨르랑코에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이 벨르랑코의 패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모공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이 벨르랑코의 모공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베이스에 앰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앰플을 따서 넣어가지고 섞어서 이 모공패드를 사용을 해주신 건데 제가 타사의 제품을 사용했던 것보다 엄청 촉촉하고 아무래도 앰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더 촉촉하고 쫀쫀한 패드의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스킨 플래닝을 하다 보니까 좀더 쫀쫀하고 촉촉한 모공 패드를 사용해 주기 위해서 이벨르랑코 제품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많이 좀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일반적인 모공 패드와 같이 엠보싱면과 플랫한 면이 같이 되어 있어요 전좀 건조할 때 벨르랑코의 이 모공패드를 사용해주면 엄청 촉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플랫한 면으로 피부결을 정돈해줄게요. 엄청 쫀쫀해. 이렇게 토너나 스킨 패드로 피부결을 정돈을 해줬다면 스킨 플레닝 자체가 아무래도 칼날로 솜털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수딩젤을 올려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A24 제품의 스킨 수딩젤을 사용해보도록 을 할게요 제가 진짜 쭉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또 A24 제품이 또 성분이 엄청 좋잖아요 저는 이 제품 진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듬뿍듬뿍 올려주시는 게중요해요 아끼지 마세요. 피부에. 듬뿍듬뿍. 더구나 이 스킨 플래닝 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딩젤을 듬뿍 올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피부에 충분한 양을 도포해주시고 나서 이제 스킨 플래닝을 해볼 거예요. 캠플래닝을할때 밑에서부터 위로 깎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보면은 위에 이런 솜털들이 되게 많아요 더구나 이런데도 솜털이 엄청 많아서 눈에 안보이는 솜털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박 수딩 젤이 흡수가 되네. 이 젤이 다 흡수되니까 중간중간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묵은 각질들까지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헉, 겁나 더럽다. 이럴 일이야! 저는 이 화장솜에 수딩젤을 올려서 얼굴을 한번 쓱 닦아줄게요. 투명젤이었는데, 분명히. 아까 손털 나오는 거 봤죠? 누렇게 나오는 거. 헉. 이렇게 한번쓱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솜털이 많이 나온다고 근데 진짜 생각보다 솜털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나 아무래도 모공패드로 한번쓱 닦아줘야 될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솜털이 엄청 많네 이 카메라에 잡힐지 잘 모르겠는데 드러워. 저는 아무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솜털이 좀 많아가지고 좀 놀랬고요. 이마에는 좀 많을 것 같았는데 볼 쪽에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랬네요. 우선 제가 세수를 좀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제가 세안을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뭔가 되게 매끈매끈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 이렇게 내가 매끈했었나? 피부가? 보돌보돌한데 엄청? 음, 이런 느낌으로 스킨 플래닝을 하는 거구나. 뭐 어쨌든 저도 이렇게 스킨 플래닝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칼로 솜털을 깎아낸 거기 때문에 자극을 줬잖아요. 피부에 진정이 좀 필요해요.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 줄게요. 저는 토너 패드로 항상 피부 관리를 해주고 있어서 제가 화이트 헤드가 많아서 아하바 파 성분이 들어가 있는 토너 패드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이 화이트 헤드가 좀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약 같은 것 같아. 아무래도. 이 토너 패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쩔. 화장솜에 토너를 올려서 저 피부결을 정돈해 주셔도 되고 저처럼 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패드로 피부를 정돈해 줍니다. 목도 나의 피부니까 관리해 줘야지. 그리고 나서 피부에 진정을 위해서 저는 수딩젤을 올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좀 충분히 도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스킨수딩젤을 위에다 올려줘서 피부에 어느정도 흡수를 시켜줬다면 혹시라도 집에 피부 진정크림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위에 도포를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마스크팩을 피부에 올려서 수면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한 제품이죠. 콜라겐 마스크팩. 좀 요즘 너무 핫하기도 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진짜 이거는 한번 사용하면 이것도 진짜 끊을 수가 없어. 진짜 자다. 올리는 순간부 좋아. 어쩌지? 콜라겐 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상단을 클릭해서 마스크 팩 리뷰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콜라겐 마스크 팩을 붙이고 오늘 자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플래닝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셨던 분들 그리고 셀프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제 영상 보시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